안녕하세요 포스티노 입니다 어느덧 1000명을 넘었습니다 구독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독자에 영향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어리, 예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들을 최근 들어서 아니면 몇 해가 지나서 다시 열었을 때 여러가지 OS 업데이트 문제라든가 또 플러그인 업데이트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열리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있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제가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과 정리의 목적으로 음악 레시피라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보니 정말 안 열리는 게 <웃음> 너무 많아서 좀 난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또그 최근작들을 위주로 열어서 보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 조금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가지 음향에 대한 또 음악 악기, 소리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뭐 얻어갈 게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된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자어 지난 시간에는 참치회를 먹으면서 컵, EQ 이퀄라이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어, 여름의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이죠. 민어 미너. 네 민어입니다. 민어회 미너 민어 코스 요리이긴데요. 한어 뭐 여기저기 뭐 민어는 이제 유명한 곳에서 많이 하니까 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제 베프 중에 한 명이랑 그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마침 동네에 있는 민어 집에 가서 민어 풀 코스를 제가 대접을 했지요. 민어의 회 맛은 조금 뭐라 그럴까? 기존의 화로회처럼 탱글탱글한 맛, 뭐 이런 쫄깃쫄깃한 맛, 뭐 신선한 맛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부드럽고 어, 찰진 맛. 시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먹기도 조금 더 편하고 음, 뭐 근데 이제 회 한번 생각하는 건 탱글탱글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특히 민어는 민어 부레 부레 있죠 부레 민어를 해체하는 걸 보면 부레가 상당히 큽니다 어, 부레가 상당히 커서 먹을 것도 많아요 그리고 민어 부레 식감이 정말 너무 너무 매력적이에요 뭔가 쫄깃하기도 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서 되게 기름지고 아주 그냥 매력적인 맛입니다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컴프레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크게 크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컴프레서 압축을 해준다 무엇을 압축을 해주냐 보통 컴퓨터에서는 파일 사이즈를 압축을 해줘서 용량을 줄여준다 라는 게 되겠죠 그런데 근데 음악에서는 소리에서 컴프레서가 도대체 뭘 압축해주냐 압축해줄 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리의 크고 작음. 소리의 크고 작음을 압축해준다. 소리의 주파수 대역을 압축해준다? 이거는 조금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나? 그거는 그냥 깎아주는 거겠죠? 어, 그래서 소리의 크고 작음을 줄여준다. 그런데 크고 작음을 줄여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왜 줄여줘야 되냐? 보통은 요즘에 정보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다니고 컴프레서도 쉽게 접하니까 컴프레서를 걸면 소리가 더 단단해진다 맞죠 <웃음> 소리가 더 힘이 있어진다 어, 맞죠 근데 그 이유가 소리를 압축하기 때문이다 <웃음> 단순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그 그 변화가 왔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의 그런 특성들을 단어로 표현했을 때 소리가 단단해지고 소리가 어 되게 엣지있어지고 카리스마있어진다 라는 표현 뭐 틀린 것 같진 않아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러기 위해서 컴프레서가 개발이 된 건가? 아닌 거거든요. 컴프레서는 예전에 녹음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기 시작할 당시에 어, 실제 소리를 녹음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실제로 목소리만 봐도 소리가 큰 소리가 날 때가 있고 작게 작은 작은 작은 얘기할 때도 있고 크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레코딩을 할수 있는 그런 레벨은 한계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평소 레벨에 맞춰서 적당한 선으로 레벨 녹음 레벨을 잡아놨더니 갑자기 크게 말하니까 소리가 다 오버 돼가지고 찌그러지고 빨간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개인값을 낮추게 되잖아요 개인값을 낮추면 작은 소리가 또안 들리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에는 녹음 기술이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그 녹음되는 기계와 녹음을 기록하는 그 매체 자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노이즈 노이즈 플로우라고 하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그거보다는 커야지 그게 존재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큰 소리 기준으로 개인을 맞추다 보면 작은 소리들이 그런 식의 노이즈에 묻혀버리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우가 생기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컴프레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큰 소리를 줄여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적당한 레벨로 내가 줄여줄게 그러면 은 작은 소리와의 편차가 적게 되니까 레벨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적정선에서 개인의설정하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수동으로 그때그때 그때 개인을 만져가면서 할 수도 있죠. 뭐, 라이딩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라이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계속 사람이 부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피크 디텍션, 레벨 디텍션을 어, 서킷을 서서 개인이 자동적으로 왔다 갔다 해주게끔 하는 것이 이제 컴프레서의 시초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 디텍션하는 방식 또 어택과 릴리즈의 특성 이거를 오토를 을때 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뭐막 이런 또 디텍션의 그 방식 뭐 FAT냐 옵티컬이냐 뭐 RMS로 그걸 디텍팅을 할 거냐 피크로 디텍팅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자기만의 고유한 그런 서킷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컴프레서 마다 그 특성이 달라서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배음들 또 어택 타임의 조절을 위한 펀치감 또 릴리즈의 자연스러운 또는 과도한 릴리즈를 좀 과하게 줘서, 줘서 생기는 펌핑 효과 이런 것들도 다 이제는 그것의 특성으로 되는 거죠 컴프레서의 특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큰 소리를 잡아 가지고 내가 레벨을 잡겠다 요것보다는 어, 컴프레서를 걸어 가지고 내가 어떤 질감을 얻어야겠다 라는 접근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떤 접근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 컴프레서의 원리가 이거라는 거를 한 번쯤은 그냥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리미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리미터는 굉장히 짧은 피크들을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컴프레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조금 더, 어, 긴 흐름을,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돈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컬에는 어떤 써, 컴프레서를 쓰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어떤 컴프레서를 써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택타임이나 릴리지타임이나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막할수 있지만 근데 어 항상 유명한 컴프레서가 있다. 그때는 왜, 왜 그랬냐면 컴프레서라는 것 들이 다 이제 아웃보드 기어있기 때문에 다 그런 패치들이 어느정도는 정리가 그 길이 되어 있고 컴프레서의 개수도 한계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 하나 다 세세하게 컨트롤을 한다기보다 그래 고투 보컬 체인 같은 거를 한번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보컬 같은 경우는 EQ를 뭘로 하고 그 다음에 컴프를 뭘로 하고 그 다음에 또 EQ를 뭘로 하고 또 리미터를 뭘로 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놓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컴프레서가 아이 컴프레서보다는 어떠한 특정 컴프레서가 보컬을 만지기에는 좀 수월하더라라는 식으로 자리가 잡혀갔겠죠. 그리고 킥. 이나 드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택이나 리턴, 릴리즈가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빠른 컴프레서들을 배치를 해놓고 그쪽으로 또 고투 세팅을 하고 이랬겠죠. 왜냐면 패칭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일이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뭐 마우스 클릭 하나로 로딩하고 인서트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특정 브랜드의 어떠한 모델이 뭐에 좋다더라 라는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저는, 저도 아직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뭐 보컬이었으면 좋은 컴프레서 같은 거를 좀 쓰고 있, 뭐 가끔씩 uad에서 불러 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이제는 조금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굳이 뭐 그거를 굳이 뭐 브랜드 그 역사적인 브랜드 히스토리컬한 아주 명기라고 소문난 것들을 꼭 거기에 써야지 그 소리가 좋아지느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는 컴프레서 회사 뭐 기종마다 뭔가 질감이 달라지잖아요. 그 질감이 달라지는 것을 과다, 과하게 느끼고 싶을 때 제가 쓰는 방법의 하나를 팁을 공유를 하자면 어택 제로, 릴리즈 제로, 완전 빠르게 할수 있다는, 할수 있는 만큼 가장 빠르게. 그리고 나서 컴프레서를 계속 게인이 i 덕션 되고 있는 상태로 놔두면 이게 디스토션이 생기거든요. 엄청나게 소리가 찌그러져요. 찌그러지는데 그게 같은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마다 기종마다 거기서 생기는 하모닉 디스토션들이 뭔가가 달라요 그리고 어떤거는 굉장히 많은 디스토션이 걸릴 때도 있고 어떤거는 똑같은 세팅인데도 디스토션이 안 걸릴 때도 있고 그런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마다 세츄레이션이 생기는거죠 컴프레서를 걸므로 해서 그래서 더 뭔가가 더 풍성한 하모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운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어, 이세츄레이션이 느낌이 좋구나 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컴프레서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덧 민호가 <웃음>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 이날은 얘기를 많이 하느라고 그렇게 빨리 먹지를 않아서 아주 천천히 먹었고 이이 이 뒤에 나오는 홍어 여기가 홍어도 되게 유명한 집이어가지고요 홍어도 몇잔 이렇게 먹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민어입니다 올 여름에 가기 전에 한번 정도 더 먹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도 뭔가 기회가 되면 한번 민어 코스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은 민어회 한 접시라도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컴프레서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처음 보게 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티노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